부평구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불포 먹거리 타운 중앙 광장과 주차장 조성 사업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부평구는 민선 8기 부평구청장 공약 사항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담고 음악이 흐르는 문화도시 부평 9월 셋째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갈산동 380번지 1원 쉼터 놀이공원에서 굴포 먹거리타운 중앙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 준공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조성사업은 부평구의 도시재생유딜 사업인 지속가능 부평 11번가 사업의 일환으로 굴포먹거리타운 중앙광장은 이용률이 저조한 어린이공원을 철거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집객시설로 조성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광장 하부에 주차장을 건설했고 국내 최초로 스마트 로봇 주차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한편 부평 11번가는 지역중심 시가지의 도시 재생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 지역상권 활성화 및 확산, 보행환경개선 등의 4대 핵심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중앙광장에서 부평구 주최의 굴포문화 누림터 공연 그리고 굴포먹거리타운 콘서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오늘 중공식을 진행한 굴포먹거리타운을 포함해 부평구 도시재생유딜 사업의 각 단위 사업 모두를 일정에 따라 원활히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평구는 부평구 공약이행평가단과 공약추진소관 국과장이 함께하는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총 70개의 공약사항 중 5대 공약과 공약이행평가단이 선정한 주요 사업에 대한 주제로 16개의 공약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사업추진부서장의 보고와 공약이행평가단의 소회 발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군은 민선 8기 구정운영을 위한 6대 핵심 정책으로 미래로 도약하는 더큰 부평, 함께 성장하는 경제 부평, 모두가 행복한 복지 부평, 구민과 공감하는 소통 부평, 일상에 여유를 더하는 문화 부평, 안전하고 편안한 안심 부평으로 정했습니다. 대표적인 공약 사업으로는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캠프마켓 공원화, 생활형 공공시설이 포함된 부평구청 역세권 개발 등이 있으며 공약별 상세한 추진 계획은 9월 말 부평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구는 발표했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적극적인 공약 이행을 통해 더큰 부평을 완성하고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부평구를 만들어가겠다며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임기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평구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평구 보건소는 치매 극복의 날을 기념해 치매 인식 개선 연극, 초록이 기억해 줄래요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공연에는 주민 500여 명이 참여했고 이를 통해 치매 환자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이해의 장을 넓혔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부평이동은 동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클래식 전문 공연단인 오페라움과 협업해 버스킹 공연을 진행했는데요 24일 부평이동 행복마을 희망음악회에서도 다양한 공연으로 주민들에게 정서적 치유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부평구 청천이동 마을복지계획추진단은 제2차 2023년 마을복지계획수립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을복지의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마을복지공동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이들의 활동을 앞으로도 기대합니다. 인천시는 여성 일자리 발굴을 위해 2022 인천 여성 일자리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100여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채용 면접, 취업 상담, 창업 컨설팅, 노무상담 등을 제공하는데요 9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진행되며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 여성세로 일하기 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제71회 부평나눔장터가 9월 24일 부평구청 잔디광장에서 개최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중고 물품을 주민들이 직접 판매하고 교환하는 자원순환 행사인데요 폐건전지, 우유팩 교환 행사와 다양한 체험마당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평의 대표 가을 문화축제죠 부평풍물대축제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부평거리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26회째를 맞이하는 부평풍물대축제는 1997년 시작 이래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을 통해 풍요로운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4년 만에 완전하게 거리 행사가 재개하면서 200여 개 팀의 다양한 공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평의 전통과 새로움이 가득한 축제 현장에서